나 어릴 적에 개구부졌지만 어? 야자야 명대야 굴러섰던 아버지 어, 야끝하면 돌고 음. 청소해라 마음에 와닿은 동생 어+ 어조라 야자야 명대야 찾아섰던 어머니 뭉게구름 추+ 추 뭉게구름. 반짝 반짝거리네. 아, 완 끝하고 빠른 무대를 불렀는데, 아, 너무 너무, 너무 잘해. 놀란 게이 자야자 명자야 불러샀던 아버지에서 지원 씨가 저는 너무 일천정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좋아서 그냥 너무 너무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툭툭 던지는데. 그게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가사가. 일단 저는 이것이 메들리다. 박지현 씨 역시 어, 노래를 참 잘했다. 1라운드 합산 점수는 1481점입니다. 미스터트로트 메들리 팀미션에서는 박지현의 꿀벌즈가 마스터 점수 1214점, 관객 점수 267점으로 총점 1481점을 챙기며 앞서 무대를 했던 미스터 뽕샤인을 제치고 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번 메들리에서는 송도현의 하모니카로 시작된 나훈아의 명자가 박지현의 명품 도입부와 멤버들의 화음으로 감동을 안겨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진성은 꿀벌처럼 달콤한 무대를 봤다. 다섯 사람의 톤 자체가 메들리와 매치가 잘 됐다. 박지현 씨는 듣기 부담이 없고 노래가 폐부를 찌르면 진짜 잘한 거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신지는 이것이 메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력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박지연씨가 저는 너무 그냥 필천재인 것 같다. 자야자야 명자야 불러었던 아버지에서 툭툭 던지는데 그대로 가사가 다 들어왔다. 그게 굉장히 좋았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릴 적에 아우. 개구졌지만 어? 지금만 있어 술신부르에이골났었고 자자야 명자야 불러싸던 아버지 자 어, 잘해 야 끝나네 울고 청소해라 마음에 와닿아 동생 어버저라 깔깔거리며 놀던 오키스님 자야자야 <웃음> 자야 난 사람 되고 어떻게 변했을까? 오스름 전혀 옷을 없을옷다숨을 옷을 옷을 옷을 옷을 옷을 반짝 옷을 옷을 옷을 옷을 옷을 옷개 옷을 옷 눈물 넘어로 반짝반짝거리네. 말끝하고 아, 빠른 노래를 불렀는데 아, 감동이 너무 불렀어요. 너무 잘해. 놀란 게이 자야자 명자야 불러서 왔던 아버지에서 지원 씨가 저는 너무 일천제가 같아요.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좋아서 그냥 너무 너무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툭툭 던지는데 그게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사가 명자에서 특히 슬로우로 가면서 감동적으로 관객한테 감동을 주시고 처음부터 지루하지 않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구성감과그 각각 무대에 정말 빛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한 게 그게 굉장히 좋았고. 완벽하게 몇분 안에 싹다 보여줬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것이 메들리다. 우리 25년 한 코오타보다 음. 더 잘한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속속들이 페불를 찌르면 그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박지현 씨 역시 어 노래를 참 잘했다. 메들리하고는 아주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꼴벌처럼 달콤한 모습를 봤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마스터 분들은 덤수를. 눌러 주십시오. 꿀벌츠의 점수는 오우. 저 정도 받을 실력이 됐어. 어, 평균 90점 이상이라는 거. 1214점. 300점 만점에 관객 점수 확인합니다. 관객 점수는 어 267점. 1라운드 합산 점수는 1481점입니다. 1214점. 1214점. 1214점.